괜찮아? 잠시만... 네, 원래... 안녕! 동티뷰! 시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밋밋한 내 차의 전조등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세레모니 기능이 있는 LED 스트립 라이트를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티뷰 기존의 라이트를 튜닝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했어. 바로 이 제품인데 배송비 포함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 기존의 전조등을 분해하지 않고 바깥쪽에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서 설치하기도 무척 편합 편하겠더라고. 그럼 바로 전자등 튜닝을 시작해볼까? 일단 스트립을 붙여야 할 곳을 탈지 작업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본딩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LED 스트립인데 뒷면을 보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붙이고자 하는 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붙여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LED 스트립을 붙였고 그 다음에 선을 보면 세 가닥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 선은 미등에 연결을 해주고 검은색 선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란색 선은 좌우 턴 시그널 선에 연결을 해줄 거야.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볼게. 일단 노란 선은 좌우 턴 시그널 선에 그리고 검정색 선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은 미등에 연결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은 끝났고 다시 잭을 끼워 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끝나는데 전조등을 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일단 미등을 켰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 아, 보는 것처럼 흰색 led 가 나오지 그 다음엔 좌우 턴 신호가 작동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고 보는 것처럼 주황색 등이 세레모니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이쁘게 밝히고 있지 그런데 잠깐만 동티뷰 이렇게 멋있게 전조등에 약간의 튜닝을 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도로교통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등 외에 추가 설치를 할 경우 불법 구조 변경 및 불법 부착물에 적용을 받게 되고 적발시 통고처분및 벌금을 물리게 돼 있더라고. 튜닝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빌드업 튜닝. 승합이나 화물 등의 적재함 등을 변경하는 것과 두 번째 튠업 튜닝.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엔진 및 동력장치 등을 튜닝하는 것과 세 번째, 드레스업 튜닝 자동차의 외관을 꾸미거나 부착물을 붙이는 튜닝이 있는데 오늘 LED 스트립 라이트는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고 불법 튜닝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튜닝을 하기 전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품 제작자 스스로가 자동차 부품이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입니 인데 이 제도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서 장착한 부품이나 장치가 안전에 대해서 검증이 없이 유통이 되면서 피해자가 생기고 불량 부품들에 대한 리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게된 제도인거지. 봉투뷰. 그러니까 내가 교체한 부품이나 교체하려고 하는 튜닝 부품이 자기 인증을 받았는지 불법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겠지. 그럼 자기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튜닝과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부품이 안전운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고가 날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겠죠 내가 교체하고자 하는 또 튜닝하고자 하는 부품이 인증을 받은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